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2023년에 성조운을 받아가실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보통 성조운이라 무엇인가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성조운이랑 가택신입니다 터조신 가택신, 칙신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에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장, 가장이라고 보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우리 가화 만사성 할라 하면 이 신을 알고 잘 성기고 잘 모시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운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분이다 보니까 알고 잘 성기고 토속신앙에 성주신을 성주운을 받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신을 받는 성주, 성주신은 어떻게 받냐 하면 성주신은 옛날 옛적부터 우리 집을 지을 때 성주신을 많이 모시고 상량식 할때 성주신을 모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형편상 여, 여의치 않은 분들 많다 보니까 성주신을 모시는 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집 장만 못하면 신을 모시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집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혼자 사신 분들도 많고 내집 마련하지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운을 받아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보통 이 언제 이런 운을 받아야 되냐, 사람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올 때는 나이 숫자에, 일곱 숫자에, 마지막 끝 숫자가 7자 들어갈 그때 수, 운을 받으시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운을 제대로 미리 미리 대처하고 받아 놓으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고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신데 지금 여태까지 무탈하게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삼재하고 상문까지 끼면 이 사람들은 그때는 완전히 무조건 운만 받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겹치는 확률이 높은 상황에 사람마다 운이 다르겠죠. 그중에 더 업친데, 덥친데더큰 더 일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아는 무속인 집이나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한 번쯤 성조 운이 무엇인지, 그거 고려해보고 받으시면 훨씬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3자를 얘기하셨는데, 일곱 네. 시에 성분을 받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3년 밑으로 얘기하시는 건가, 3년 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은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데요. 이 운이 내가 한번 받았다 해서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나의, 아 어, 운이라는 거는 성조 운은 되게 깨끗하고 부정을 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한번 모셨다 해서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조금 시끄럽거나 부정 타거나 하면 이 운이 뜹니다. 옛날부터 집질 때, 지, 나, 나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집때 상주 운을 모시는, 상주를 모시는데요. 근데 지금 시대 이 문화에 우리는 질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기는 일곱 수, 일곱 수때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